안녕하세요 마리마목상정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, 또 오늘은 안하려고 했지만 맨날 오늘이니까 오늘입니다 근데 아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저한테 말을 안해주고 택배를 보냈다고만 해서 궁금했답니다 근데 아 그냥 혼자 뜯기 아까워서 이게 뭘까요? 뭘까요? 이거 뭐야? 어이 뭘까요? <웃음> 에코백인데 어 방수도 되는, 아니 방수가 아니고 그냥 저거되는 거 보냉이 되는 것 같아요 어. 에어쿨 에코백 어, 멋진데요? 어, 요거 보세요 오, 간단하게 들고 짜잔 다닐 수 있는 오 좋은데 이거 좋은데 아 너무 좋아 내가 <웃음> 이런거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거이 선물은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받아보고 깜놀하라고 응? 이거 뭐야? 오! 라테님께서 <웃음> 장갑같이 <웃음> 아니면 검은 장갑 아니면 <웃음> 파란 장갑 파란 선 줍까 검은 선 줍까 그런데 이제 흰 선들이죠 흰선 <웃음> 흥해갖고 말이 안 나오네 아이고 선물에 약한 마리 맘입니다 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 또. 귀여운 이 캐릭터는 뭘까요 키친선 요술 행주 요술 행주 요술행주, 요술행주. 아, 물에, 물에다 탁 적시면 이렇게 팍 커지는, 어 물에다 팍 커, 딱 커지는 그 요술행주네요. 이따가 이거 한번 제가 실험해 보겠습니다. 와우. 웬일이니, 세상에. 어, 요술행주가 네 개가 들어있네요. 이거 뭐야. 어디서 꿈틀꿈틀거려. 가만있어. 너는 기다려봐. 그리고 이거는, 이거는, 도톰 주방 행주라고 쓰였어요. 뭘까요? 어? 음? 저 이런 행주 안 써봤는데. 와. 오, 신축성도 있어. 오, 물 닦으면 좋겠는데요? 샥, 닦았고, 쫙 짜서, 샥, 닦았고, 쫙 짜서 쓰면. 와. 이게, 이게 한 세트에 두 개씩 들었어요. 두 개씩. 근데, 그럼 총 여섯 개. 아유, 말이만 행주 안사고 싸도 되게 안 사고, 되겠, 안 사고 쓰, 이제 써도 되겠네요. 음. 이거는 이게 뭔지 제일 궁금하시죠? 뭘까요? 뭘까요? 볼펜이요. 볼펜. 볼펜. 볼펜이 이렇게나 많이 색깔별로. <웃음>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쓰여있어요 음축 마리만 옥상정원 유튜브 천명 달성 기념 못 사람 우리 구독자님이 천명 축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건가봐요 이거 이거에다가 넣어서 응? 이렇게 넣어서 메시 예요 테이프 뜯고 이렇게 하면 아 포장이 되잖아요. 어디 다니면서 아는 분 만나면 이거 써보세요 하고 주면 드리면 이거 자동스럽게 읽, 읽게 되잖아요. 마리맘 유튜브 옥상정원 마리맘 옥상정원 유튜브 그러면 궁금해서 들어와 보시. 와 저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. 근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찐구독자님께서 이걸 생각해가지고 저를 이걸 만들어주셨어요 어, 이걸 뿌리고 다녀야 되겠네요 어, 아이고 진짜 내가 못살아 못살아 우리 구독자님 저번에는 지난번에는 저 아프다고 어, 막 케이크랑 커피랑 이렇게 싸주시더니 저번 날은 또잔반 길게 한번 했더니 고생했다고 또 케이크랑 보내주시더니 오늘은 못살어 내가 이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? 뭘로 갚지요?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<웃음> 살다 보면 갚을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왔습니다. 택배 하나가 또 도착했어요. 뭘까요? 뭘까요?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이게 왔답니다. 이게요. 어, 어디 회에 계신 분이 어느 실방에서 당첨됐는데 그거를 마리맘 옥상정원에게 주세요 해가지고 이 선물이 돌아서 저한테 왔어요. 근데 너무 편해요. 어 들리시나요 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고요 혼자 서서도 있어 다리 때문에 이렇게 세워 세워일, 세워일 수 있는 요런 여런 아이예요 그래서 뭘쓸까요어떤 세워놓기 좋아요 어 예쁘죠 귀여운 귀여운 캐릭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, 이런 선물 택배가 두 개나 와 가지고 정말 아픈 머리가 씩날아가는것 같습니다. 오 이게 3단까지 있었네. 오 시원해. 여러분도 시원하세요? 바람이 가고 있어요. <웃음> 아참 유튜브로 맺어진 인연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.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런 세상. 사람 살기 좋은 세상.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세상이네요.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은 마리마미 목소리가 날라가요. 날라가. 몸도 날라갈 것 같습니다. 이 무거운 체중에 몸이 날라가면 큰일 나죠. 어디 떨어지면 남의 집이 박살날 텐데. 근데 너무 즐겁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날씨는 덥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